우리가 이제 종교로부터 좀 벗어나자 종교부터 벗어나자 다 부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인류의 인구가 한 50억이 다하면 50억의 부처가 여기 지구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것도 엄청난 지옥일 거예요 진짜 <웃음> 제가 생각할 때 아니 5 0억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과연 천국이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바꿔 이야기한다면 사람은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다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과 체력으로나 지력으로나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거든. 근데 이 차별이야말로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이 질서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큰 우리한테 무한한 향상과 진화를 약속하는 가장 큰 우리한테 축복이라고. 즉,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 보내주셨다고 우리한테 선 이야기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예수님만 바로 독생자라고 생각하는 그게 가장 큰착각이라고큰 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독생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 독자라는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네 자신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할 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보살을 만나면 보살을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라고 했던 살생법문이 어디서 왔느냐 네 자신 속에서 꼽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너야말로 가장 큰 진리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있으면 이제 멸망이다. 이제 조금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볼때 모든 것 자체가 종말이 닥쳐온다. 그 종말이라는 것 자체도 냉정히 생각할 때내 자신의 종말이야. 자기 자신의 종말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확대해 가지고 우주의 종말, 우주의 종말로 생각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못하면 큰 포로가 될 수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기륭 하복이 절대로 신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바로 신이기 때문에 잘 살고 못사는 것은 자기가 지은 까르마로, 까르마로 자기가 지은 업으로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 어느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고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절대로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인간은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다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는 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 체력으로나 지력으로나 천차만별의 차별이 있지만 이 차별이야말로 우리한테 무한한 향상과 진화를 약속하는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차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자꾸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신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 우리가 진 업으로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착한 마음 하나 졌다고 금방 이여름이 겨울이 되겠습니까? 다 순리가 세상에는 자기 지은 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천차만별 차별을 인정을 할때 인간은 바로서 종교가 나쁘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종교는 참 필요하지만 종교는 삶이고 삶의 과정이지 종교가 직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천차만별 차별이 있는데 한종교로서 같이 묶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모순을 저거 하는 것이냐. 서 적어도 정서와 문화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동호인 모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서로 서로 우리가 영혼의 세계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세상도 가능한다. 이러한 모임. 그렇다시니 단그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의 동호인 모임에서 하나의 그냥 그 팀장으로 생각하면 된다. 감사합니다.